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그룹 bts 진의 첫 솔로 앨범이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클 차트가 17일 발표한 2022년 46주차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진이 지난달 28일 발매한 솔로 싱글 더 아스트로나우트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22만 4 3 90장이 팔려 누적 102만 4 3 82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는데요 이로써 진은첫 솔로 음반을 곧바로 밀리언셀러 대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이 작사에 참여해 팬 아미를 향한 애정을 담은 앨범 타이틀과 동명의 수록곡 더 아스트로나우트는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진 특유의 감성과 보컬리스트의 면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으로 공개 후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 아스트로나우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51위를 찍었고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각각 10위 6위로 진입했으며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2주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 성적도 괄목할 만한데요. 더 아스트로나우트는 11월 4일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61위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 톱 100과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 톱 100에서 각각 2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외에도 발매와 동시에 한터 주간 앨범 차트와 서클 주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고 음악방송 M 카운트다운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진의 첫 솔로 앨범의 밀리언셀러 등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음은 bts의 4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는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tv조선이 한국시간 21일 오전 9시 50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리는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단독 생중계한다는데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상으로 꼽히는데요. 100% 팬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보여주는 시상식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K-POP 부문상인 페이버릿 K-POP 아티스트를 신설해 K-POP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븐틴, 투모로우 마이투게더 등 다섯 개 그룹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BTS는 페이버릿 팝 듀오 어 그룹 부문 후보에도 올라 콜드플레이, 이메진 드래곤스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한다는데요. BTS는 2018년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상을 받아왔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BTS가 꼭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4년 연속 수상하여 한국을 빛내주는 아티스트 그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